탁콕이 할라알 맞죠? 한라알 맞죠? 인증서 있어요? 혹시? 있는데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왜요? 왜못 보여줘요? a s s a l a 이 u 안녕하세요 다우투키입니다 Today I came Myeongdong Street Here is the most famous shopping place in Korea But as well as shopping, the street food is also really famous And I also see many muslim people try street food But I'm curious about one thing Is it halal? Because Korean people don't know about what is halal or haram well So I'm curious about this I will ask them is it really halal or not And I will see their response I invite my friend today Sena, can you come? assalamu alaikum hello everyone so i'm senna and i'm from turkey she will ask sellers is it really halal or not so can you do that yes of course okay let's find out if it's halal or not okay let's protect halal street yes <laughs> okay so this is myongdong e street there are so many types like k e r a m b a n g bread and octopus and chicken tteokboki And looks so delicious and smells so good Yeah And even there is street food shop have the halal mark So I'm really curious that it's really halal or not Let's okay. find out Yeah, let's find out So you can see the halal mark like that So we will ask 이 h 할랄 is halal? I don't know It's not halal? I don't know Where a 요 e you from? I'm g o i b i Thank you What did they say? So I asked him, is this halal? And he kept looking at me weird like this. And he said, I don't know. After we asked that, they hide the halal signs. It's not good. t h 혹 o 할랄 k i 이에요할랄이 i 요 halal? Halal. Halal. Halal. So this sausage is 네네 l a l then? No. No No t i o n n d t i o n I n d t n d t n k o 안녕하세요. 네. 이거 혹시 할랄이에요? 할랄이 활라리 뭔지는 모르는데. 그, 키르버크, 식물상이에요? 네, 식물상 마가리주라고요. 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음? 저기요. 그 여기, 이거 혹시 할랄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 그, 거기 없는 거 없어요? 악살이랑 칼럿이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할랄이에요? 기름 식물상이에요? 혹시? 아 이거요? 봐도 되나요? 혹시? 음, 소스는 직접 만들어요 혹시? 아,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할랄이에요? 할랄이에요? 그... 그럼 있어요 혹시?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치킨 어디서 샀어요? 모르 사장님한테 사서 아 그래 이거 할랄 맞죠? 사장님 무슬림이에요 인도 카스맥 우리 이태 푸드 후든 박 한날 박두 사람은 거기서 이 고기 사요? 아 거기서 사요 와 Where 터 f 예, 이? 망예 망고. Thank y o 할 있어요. No, no. 할라 할라. 아니, 하나 돼요. 아 하나 말고 할 이거 혹시 할랄 닭고기예요? 예, 할라 할랄 닭고기예요? 네. 닭고기예요? 네. 아. KMF 운정서 있어요? 네. KMF 운정. So we came to s h e n c h o n now. It's also a really famous place for foreigners, and there are so many street foods too. There is also halal shops. It says 100% halal. I'm curious, is it really halal or not? So let's try to yeah. ask them, okay? Yeah. It has like a really big sign that says halal. Yes, right. So it should be right. Yeah. 카기 할라 맞죠? 맞죠. 할라 맞죠. 인증서 있어요 혹시? 있는데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왜요? 왜못 보여줘요? 저 얼마 해가지고 주인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The sign of this store says it's 100% halal, but I cannot trust 100%. They said they have certificates, but they could not show this. So we found the phone number, the Chicken Sellers Company. Let's c a l l up? What's up? w h a t 네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에는 본인이 갖다 가그걸 하시든가 하셔야 돼. 저희도 브라질에서 할랄 마크를 취혀온 거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뭐 할랄 뭐 계속 할랄만 고집해서 작업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있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게 한쪽 한두 브랜드가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할랄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있어? So, she told me if you want halal meat, you should do halal work. but It doesn't make sense because Halal meat should be slaughtered from the first So it could be Halal, but I think I cannot sure 100% So we went to Myeongdong and s i n c h o n street s and we checked Is this Halal or not? But as you see, not everyone was Halal no. It was not But I don't want to blame them because in Korea, Halal education is really less They don't know about the knowledge what is h a l a l or not. <웃음> Many people think no pork is h a l a l but it's not. There are more things. We have to talk about the knowledge of Halar, the knowledge of t 서 만드는 o 니까 e 볶이 같은 경우에 e 뭐 순대 w l e d g e of the knowledge of the knowledge of the knowledge of the k n o f o d o n t e t e t o n k e t w t h the e t o n k e t w t h the k n f e n the e of the e t o n o o k w t h the e t w t h the e t t h n k o h o l d h e k t o t n d h e k t o t f o d o n t e t e t 고추장이나 뭐 이런 양념이나 이런데, 또 돼지고기나 알콜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물어보면 근데 다들 대답? 자세히 물어보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먹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할 날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속고잡파는 거는 물론 그건 너무 잘못된 거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할 날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게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치. 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한라리 뭔지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좀 개선이 많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돼지고기만안 들어가면 한라리 아니거든요 음 맞아요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한라리식으로 도축된 고기를 우리는 한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해요. 왜냐면 KMF라는 이 인증이 상당히 까다롭고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조금 더 무슬림 분들에게 프렌들리한, 좀더 열려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루종일 도와주신 우리 센나 박수 <웃음> yeah.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ake care and be safe so bye bye, bye. salama bye. so be careful okay yes be careful be, be careful, careful. <웃음>